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셉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 입학하시는 신입생분들을 위한 파워포인트 스킬 10가지를 알려드릴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뭐 여러가지 많은 스킬들을 사용하실 텐데 팀플도 있고 그리고 발표자료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공모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것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생분들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전엔 오피스 365라고 불렸던 것들인데요 예전엔 CD로 설치했었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을 매월 구독 형태로 업데이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원드라이브까지 기본적으로 MS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교직원이랑 학생들한테 무료로 ms365를 제공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 또는 입학 후 교회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여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젠 매월 구독하면 업데이트도 계속 최신으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설치하세요 이거는 버전과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기본 설정인데요 파일 옵션 고급으로 가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본 20번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뒤로 돌아가기 단축키 Ctrl Z를 20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작업하다가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20번만 돌아갈 수 있으면 그 전에 작업했던 것들은 정말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150까지 설정하면 그나마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설치하자마자 꼭 해야 되는 기본 설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에 가서 작업을 하신다면 이 설정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기능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삽입하려면 인터넷 검색을 따로 해서 따로 저장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다 좋지만 저작권이나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지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고품질의 파워포인트 제작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래저래 웹서핑하다가 딴짓하는 것보단 파워포인트 내의 기본 제공 자료들을 활용하면 훨씬 멋지게 파워포인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리본 메뉴 삽입 아이콘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콘을 삽입한 후에 도형으로 변환한 뒤 분해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만 따로 색상을 변경하면 새로운 느낌의 아이콘을 제작해 줄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형 자체의 모양들을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글 대신 아이콘을 활용해서 내용 전달을 잘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이 svg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svg 파일 자체가 일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만약 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면 일러스트에서 직접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2010번호부터 존재한 배경제거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의 피사체를 제외한 뒷배경을 깔끔하게 삭제해줄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삽입한 후에 상단 메뉴 그림서식 왼쪽에 배경제거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영역 선택하고 그리고 배경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포트폴리오, 기본적인 발표 자료 그리고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정말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느낌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기능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참고로 파워포인트의 배경 제거 기능은 포토샵만큼 깔끔하게 제거되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를 원한다면 포기하시고요 차라리 리무브 o v e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 하나 쓱 집어넣고 배경 제거해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라데이션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활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정말 쉽고 간단한 작업을 통해 고급스럽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자료를 만들려고 할때 ppt 템플릿 많이 검색하시죠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의 내용을 집어넣고 만들면 정말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이럴 때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표지랑 그리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주제와 관련한 이미지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도형 하나를 삽입하시고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바꿔줍니다 이후엔 투명도를 살짝만 주면 느낌이 엄청 좋아지는데요. 거기에 텍스트 상자 제목만 입력하면 끝! 어때요?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넣어주기만 해도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라데이션 무시하지 말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3D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는 겁니다 상단 메뉴 삽입 3D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시면 3D 모델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3D 모델들을 선택해서 삽입하면 3D 형태의 이미지가 슬라이드에 삽입이 됩니다 그것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주면 그것이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3D 모델 애니메이션을 삽입하면 좀더 역동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지는데요 참고로 여기 에 있는 3D 모델 중에 움직이는 3D 모델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발표를 할수 있겠죠 단 3D 모델 이미지는 파워포인트 2019 버전까지만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 버전으로 가져가게 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많은 대학 신입생 분들께서 가장 극찬하고 깜짝 놀라는 효과 중의 하나가 바로 모핑 효과입니다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전환 효과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미지, 텍스트, 도형들을 자연스럽게 변환해 줄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삽입해 둔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의 똑같은 이미지로 모양 또는 크기를 변경해 둔다면 모핑 효과가 적용됐을 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도형도 새로운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제작하면 보는 사람의 눈에 확띌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단, 너무 화려함이 도가 지나치면 발표자는 묻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필요한 포인트에만 썼으면 좋겠어요 또 모핑 효과를 적용한 ppt 파일을 버전이 낮은 파워포인트에서 실행을 하면 작동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발표 장소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 팀플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각자 ppt를 따로 만들어서 합치게 되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같이 수정하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 공유 협업 기능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파워포인트 자료를 키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를 누른 뒤에 팀원들을 따로 초대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웹에 있는 오피스를 활용해 줄 수도 있어요 즉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ppt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방금 전에 설명한 공유 기능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오피스닷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오피스닷컴도 정말 깔끔하면서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등 설치 프로그램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웹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오피스 닷컴에서 파워포인트를 열고 편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연결된 원드라이브의 파일을 미리 올려둔 뒤에 웹에서 열고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해서 발표도 가능합니다 즉, 모핑효과랑 3D효과 등을 다른 버전에서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것을 이 오피스닷컴 하나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모핑효과, 3D효과 등 모든 것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 적용이 안 되어서 망했다는 소리 절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꼭 활용해 보세요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 스킬 10가지를 알려드려 봤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영상 아래쪽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